안녕하십니까? 이곳은 금연 구역이며 위험물 저장소가 있어 흡연 시 위험하오니 흡연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? 이곳은 금연 구역이며 위험물 저장소가 있어 흡연 시 위험하오니 흡연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흡연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